어, 사람들이 제가 골프 치는지 잘 모르세요. 톤이 밝고, 기미가 없다고. 유전이지 않냐라고 하지만, 저희 엄마 기미 있습니다. <웃음> 저희 아빠 새까맣습니다.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저는 톤이 밝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또 라운딩을 나가는데 굿샷 하라는 기념으로 골프 헤어를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골프를 좋아하시고 저도 굉장히 즐기고 있거든요 어, 골프를 치기는 하긴 하지만 정말 사실 색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기미가 진짜 턱끝 기미가 좀 골고루 예쁘게 앉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. 얼룩덜룩하게 앉으니까 너무 약간 좀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골퍼들을 위한 타이트닝을 준비했습니다. 사실 뭐 화이트이라고 하면은 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. 기미 치료 해보셨겠지만 정말 뭐 10회, 11회, 뭐 1년 정말 오래 걸리는 시술이거든요. 이 기미라는 치료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왔냐에 비례해서 치료기간이 소요가 됩니다. 생긴 지 얼마 안된 색소 같은 거 있잖아요. 여드름 색소는 금방 치료가 돼요.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걔냥쑥 치료하면은 진짜 3개월이면 짠 하고 깨끗해지는데 이 기미는 정말 하, 진짜 얘는 자 그러면 골퍼들을 위한 화이트닝 첫 번째 정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가리고 있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도 창이 굉장히 넓어서 이제 눈까지 가리고 있냐 아니냐. 그런 걸 살펴볼 만큼 창 넓은 모자를 이용하고 있고 특히 제가 요즘에 마스크를 써보니까 좀더 약간 이게 화이트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긴팔과 긴바지를 입습니다 최대한 가리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정말 열심히 발랐는데 이 기미가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시는 남성분들,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기미는 짙어진다! 이건 거예요 가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에 붙이는 패치가 있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고 땀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이까 약간 목욕탕에 피부를 담고 있는 느낌입니다 불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눈가에 붙이는 패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약간 좀 민감하거나 약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이패치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약간 좀 공기가 통하는 제형인지 살펴보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골프 끝나고 나면 뭐해요 땀 범벅 막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우나를 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 온도가 더 상승하면서 피부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필드 나가면 한 4시간 4시간 반은 햇볕 아래에 있는데 뭐 게다가는 피부가 자극을 받았는데 이 사우나 열기에 가서 또한번더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골프를 쳤다 사우나를 간다 그러면 약간 피부 온도보다도 좀 차갑게 시원한 느낌으로 샤워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시겠죠?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집에 돌아오시면 냉장고에다가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약간 쿨링 젤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딱 붉잖아요. 누가 봐도 거기 있는 부분이 약간 상기되어 있으면서 붉잖아요. 그걸 즉각적으로 가라앉히는 게 정말 정말 정말 정말, 정말 중요합니다. 저는 딱 집에 오면 하는 게 냉장고에서 팩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알아요 어 마스크팩 하는구나 제한 40분 동안 누워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잘 자는 거죠 그날은 좀 아무래도 야외에 갔다 왔고 또 피곤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숙면을 취하는 게 피부 회복에도 좋기도 하고 비밀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막 골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골프만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.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내 피부를 생각한다면 잊지 마시고 꼭 하시면 어, 네 좋을 것 같아요.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올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즐거운 골프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안녕!